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좋아하는 작품의 팬히 일러스트 그리면서 소개하는 리뷰입니다. 자, 한번 그리면서 어떤 작품인지 한번 알려 드릴 테니까 잘 감상해 주세요. 여러분들 무협 좋아하시나요? 무협은 취향이 확실하게 갈리는 장르죠.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협을 무협 되게 좋아했죠. 무협하고 판타지는 유명한 건다 찾아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도 무협이라는 장르예요. 바로 화화원행기라는 작품을 소개할 거예요. 이 작품은 일반적인 무협이라기보단 순정이 가미된 서정적인 감성의 판타지 무협 순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화하고 스승인 강의소가 송비연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중심인 스토리예요. 임의 망량이라는 단어는 아마 생소하실텐데, 산속의 요괴와 물속의 괴물 같은 온갖 도깨비들을 가리키는 말로 남을 해치는 악인을 비유할 때 쓰이는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최수정 작가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작품을 탄생시킨 거죠. 가장 큰 특이점이 있는데, 고전적인 가상 국가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협이라는 장르는 남성향이 굉장히 짙죠. 파화원행기는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감성적인 순정 무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최수정 작가님께서 그 그림을 모두 작업하신 것으로 현재 뉴미디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과는 좀 다른 방식인데요. 인트로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메요망냥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동굴 아래 어둠으로 무덤바닥 어둠으로 하늘의 낙내가 떨어지기 전에 속히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림자 속 암기들의 길로 향하라 너희들의 기문이 저기 요새는 사진이나 그림도 좋지만, 영상화되는 추세이긴 하죠. 저는 웹툰을 먼저 보고, 뉴미디어 애니메이션도 봤는데요. 웹툰컷들과 영상이 거의 괴리감 없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연출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정지된 그림에서 다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특히 주스를 펼치거나 막 이메가 움직이는 걸 그림에서는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영상 기술들로 그런 걸 채워줘 가지고 한결 보기가 편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성우 분들과 ost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림에서만 보던 작품에 생동감을 더해준다고 할까요? 화화원행기의 메인 캐릭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메인 주인공이죠 류가화 보통 대부분의 무협에서는 여자 주인공을 보기가 힘든데 류가화는 제멋대로인 성격에 타고난 실력을 가진 걸크러쉬한 임의수렵 사냥꾼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터프하고 등장인물 중 가장 입체적인 성향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청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부리는데 청이 등장하는 효과가 아주 화려합니다 임의수렵사로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불가살이라는 수렵사 협회에서 활동하다가 사교에 어긋난 부업을 해서 협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스승님 강이소가 이끄는 원행단 일행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인물은 강이소 류가와의 스승이자 가장 강한 기월 무사의 호칭을 받은 현직 중랑장입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고 진중하고 리더십 있는 대쪽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내면은 따뜻한 그런 멋진 캐릭터예요. 과거에 류가와하고는 스승이었던 히스토리가 있는 관계인데요. 우연히 다시 만나서 황제의 부마 후보를 도성까지 호위하는 인물을 수행하기 위해 같이 길을 떠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임해들을 퇴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송비연 송수사라고 불리는데 아름답고 신비로운 미청년입니다. 무려 황제의 부마 후보라고 하네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수련사제이기도 해서 인격적으로도 완성이 된 다정다감한 완벽한 캐릭터예요. 모두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 주인공 일행과 함께하게 되면서 어딘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신비로운 미인 캐릭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캐릭터를 팬픽으로 그리고 있는지 알겠죠? 작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송비연을 팬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예쁜 인물을 그리는 거라 좀 부담이 되는데 원작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화화원행기 소재와 스토리가 흥미롭지 않나요? 화화원행기 뉴미디어 애니메이션은 어, 내년에 런칭을 기획하면서 한창 제작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과 무협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도 재밌는 작품, 화화원행기,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인 뉴미디어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럼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